아빠, 이거, 봐라! 연세우유 이거, 아, 생크림빵 그다음에 우유만 들어있는 우유 생크림빵 초코 생크림빵 빨리 먹어보자! 빨리 먹어볼까? 거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맛있어! 나 먹어 볼 거는. 음, 너무 맛있다. 음, 맞지. 단팥샌밥 단팥. 사실 아빠 얘가 제일 기대돼. 아빠 근데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? 맛있지. 어. 팥빠요 음, 팥이 들어가 있네 음, 나는 오늘? 근데 팥 있는 걸 좋아해. 음. 내가 음. 훨씬 맛있어. 나는 나는 얘가 좋아. 난 아까 생크림만 있는 거. 아, 음. <웃음> 얘는 빵도 까매. 아, 아빠는 솔직히 이게 제일 기대 안되지? 나 이거 기대 한 <웃음> 나는 이, 이 초코맛이 별로 안좋아 <웃음> 와 미쳤다 생크림 밑에 초코, 초코 바닥이 또 깔려있어 맞아 미쳤다 누가 이거 개발했지? 다음에 이걸 또 사먹겠어 난 초코빵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<웃음> 통 모짜 비프 버거. 좀 잘라서. 음. 맛있어? 응 음, 맛있어. 아이야 아빠 줄게. 잠깐만 기다려. 이제 언제까지 기다려려 치킨 버거. 어, 치킨 버거. 이게 맛이 익숙하지? 너 한번 뭐 먹어봐. 어서 먹어본 듯한 맛인데. 이거 어디서 먹어봤지? 이거 어디에서 먹어본 맛이야 이게. 정면 우리 다음에 또 신제품 한번 먹어보자. 그래 야지안 해. 오늘 어쨌든간에 시우 타기는. 성공! 야 중지야 너무 느끼해서 아빠 살 수가 없다 김치라도 먹어야지 목살겠다 지금 너무 느끼하겠네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소세지 김치찌개 맛있겠지? 응. 많이 먹어 아빠 고마워 아 어, 어, 느끼한 거 이제 좀 사라지겠지? 오우 쉣 안녕 먹자 <웃음>